저랑 서양인 사모님 많이 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음식은요, 족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오늘 영상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은 그런 광고 영상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실 이 광고가 제가 8월달 정도에 좀 받게 된 광고예요. 지금 한몇 개월 됐죠. 지금 와서 이제 그 광고를 하는 이유가 업체 측의 어떤 요청도 있었고. 그리고 원래는 저 국내산 족발을 사용했던 업체인데 지금 피치 못하게 뭐 수입으로 잠깐 대체를 해가지고 좀 판매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늦게 좀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자 먼저 음식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먼저 해드릴게요 이거는 앞다리 어, 왕족발 1.5kg 이상 급 해가지고 가격은 15,900원입니다 네, 통으로 해서 15,900원 그리고 간장족 미니족으로 해가지고 간장족 500g 이거 8,000원 같은 족발로 만든 보통 매운맛 족발 이게 8,000원 아주 매운맛 이것도 8,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이름은 법원이 한성왕 족발이고요 택배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비 3,000원이 따로 있긴 한데 5만원 이상 주문시 택배비용은 업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먹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주문하자마자 도착했을 때 바로 드시는 방법이 있고 중탕, 약 물의 온도가 한70 내지 80도 되는 그 물에다가 딱 족발을 넣어가지고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그 정도 한 중탕으로 좀 데워서 드시는 네. 그렇게 드시는 방법이 있고 전자렌지에 근데 전자렌지에 너무 오래 좀 돌리게 되시면 이게 좀 물컹한 식감이 생겨가지고 좀 별로일 수 있다고 요약 1분 30초에서 2분 30초 딱그 정도만 돌려가지고 드시면 좀 맛이 좋다고 하네요 네. 먹기 전에 저희 그 가족 중에 족발 덕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칸데 카 우리 조카한테 한번 맛 평가를 한번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음... 어떻습니까? 껍... 아니, 껍질은 쫄깃하고 있는데 음. 살은 부드러워 아 어, 그래? 진짜? 음막 단단하면 그러진 않네? 막질기거나그러지 않지. 응. 오, 존나, 네 대단해 존나. 존나, 존나. 존나, 존나. 나 존나. 존나, 존순발나 오졌어? 나 존나. 존나, 존나. 존나, 존나. 존나, 조카나 애들도 좀 먹여도 될 만한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음.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일단 우리 조카 먹을 거 따로 좀 잘라주고 술한잔 하면서 안주로 한번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발, 족발, 네. 요거부터 한번 잘라서 먹고. 오. 족발 크죠? 앞발. 여기 새우젓 여기 없죠? 새우젓 좀 주거든요. 전 여기다 좀 먹어볼 거고 소주에 족발하면 또 소주 아니겠습니까? 쏴쏴쏴. 응? <Netz mainly disagrees> <fundamentals sound> <sympathża> <muchís> <숨> <Orlando> 음. 족발 하면 저는 예전에 진짜 가난하게 살때장 X 족발 장땡 하니까 무슨 뭐, 뭐 섰다가 장땡 말고 그한 번씩 사다가 진짜 아, 정말 잘 발라 먹었었거든요. 얼마나 족발 좋아했는지 진짜 그뼈 마디에 붙은 기름까지 싹다잘 발라 먹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앞발 하, 통으로 해가지고 살이 많은 걸 입에 한입딱 뜯어 먹으니까 아 그때랑 뭐 상황이 오버랩 되게 아, 하 요즘 참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촬영도 하고 음. 잡내 없고 사실 막 삶은 족발이 더 맛있겠죠 따끈하게 해가지고 덧진도 부들부들하고 입들략마다툭 뜯어지는 게 근데 포장, 진공포장으로 해가지고 보낸 족발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딱딱하지 않고 추천해 드릴 만한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아 수아 수아 와 아, 이게 족발의 매력은 가짜 껍질부터 먹는 살이랑 안에 들어가서 뼈 근처에 붙은 살이랑 또좀 느낌이 좀 달라요 제가 돼지 잡내 되게 아해요 만약 이게 족발에서 그 돼지 잡내가 나면 그건 아예 입도 못돼요 잡내 없습니다 음. 자, 한잔 더. 쏴, 쏴, 쏴. 이렇게 먹을 거면 양손에 비닐장갑을 껴야겠죠? 으로 뜨끔 뜯어가지고 아 여기 진짜 맛있거든요 앞쪽 여기 음. 한잔사사사아 진짜 이쪽 바르는 쪽이 진짜 쫀득쫀득해요 아 제가 진짜 이거 먹으면 여기 기름 이런 게 아예 안 남았었다니까요 조금씩 기름 남아있는 거 있죠 내가 봤을 때는 뼈도 좀 빨았어 <웃음> 뼈도 좀내 입에서 녹았어요 진짜 그 정도로 연골이나 이런 것도 안 남을 정도로 다 먹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조심히 드셔야 돼요 너무 맛있다고 꽉 깨물다가는 뼈 있는데 앞니 깨물시거나 그러면 다칠 수 있어요 진짜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히 드셔야 돼요 음. 갈비, 갈비 족발의 술사마, 사사사, 갈비 족발은 짭짤해요. 어 불맛도 살짝 좀 많은데?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시켜 드실 분들은 왕족발은 따로 이렇게 데우거나 안, 그러지 않고 드셔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중탕이나 이런 거에 살짝 조금 데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하루 반 정도 이제 냉장고에 보관을 했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 조금 데워 드시면 더잘 맞을 것 같아요 이 맛이 다음은 이제 아까 이거는 저 불족인데 매끈한 향이 나는데 많이 맵진 않아요. 아까 우리 조카도 좀 먹었었거든요. 어. 이거는 사실 좀 데우면 더 매워지겠죠. 근데 지금 식은 상태에서 맵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쏴쏴쏴. 음. 어, 매콤하다. 많이 맵진 않은데? 이거 지금 냉장고에서 해가지고 좀 차가워져 있어서 그런지 막아 이거 엄청 맵다 그러진 않아요 정말 솔직하게 불닭보다 좀덜 매운 맛이에요 음. 이거는 한 가지 가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사장님한테 좀더 맵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먹으려 뭐 많이 맵진 않네요 음. 이좀배우면또 매운맛이 나겠죠 좀 따뜻하게 하면 아 근데 이게 지금 먹고 나니까 좀 뒤에 매운맛이 좀 느껴지네요 청양고추 느낌의 매운맛이 좀 뒤로 느껴집니다 처음 먹을 땐잘 모르는데 덜 맵네 가지고 계속 먹다가는 나중에 좀 호호 불 예. 요정도. 요정도는 음. 될것 같아요. 이제 청양고추 정도. 그정도 음. 아, 여러분들 진짜 오늘 어, 소주 4병에다 맥주 두캔을 먹을 정도로 오늘 안주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격면에 있어서도 요즘 우리가 족발을 얼마에 주문해 먹는지 그걸 계산해가지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 저렴하다고도 할수 있는 뭐 그런 품목의 그 족발 중에 하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는 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맛이 없고 뭐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한번 좀꼭 이용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 한성왕족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한번 진짜 믿고 구매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